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우리가 이번주에 원수와 카이노를 맞이하기 전에 정리한 최신판 원바로 순위표 등급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씩 쭉 설명해드릴건데 여러분들이 뭐 많이 쓴 정보들 종합하고 저희가 플레이, 최근에 플레이했던 그런 부분들 좀 종합을 해가지고 설명으로 쭉 드려볼게요. 자 일단 1등은 코즈키 오뎅입니다. 로전줄 알았어요 사실. 로전줄 알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생각보다 두어 캐릭터들이 로전 카운터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로뎅이 조금 더 많고요. 어, 로 이제 오뎅이 많고 오뎅의 장점 분명하죠. 깃발 뽑는 속도 굉장히 빠르고 깃발을 뽑을 때 원거리 공격 아니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뎅이 지금은 너무나 분명한 1위가 됐고 득점자 중에서도 역시 최강 캐릭이 코즈키 오뎅이다 그리고 각광받는 득점자 투톱 누구? 가두소 네,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등은 해적왕 골드 로저입니다 로저 공격력 최강인데 카운터 캐릭터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나면서 1위에서 2위로 밀려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 이제 로저가 5성 가고 6성 갔을때 이 카무사리를 썼을때 이 카무사리라도 카무사리로도 원콤 낼수 있다는게 원킬 낼수 있다는게 굉장히 큰 장점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최강의 조합은 또 뭐냐 결국은 로댕이다 로저와 오댕이 원바로의 최강 조합이다 이런 부분도 함께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 뽑으려면 정말 쉽지가 않다 지금 하비형이 갖고있는 다이아 몇개? 900개 9 0 0인데도 로저 5대 하나 뽑기도 힘들다 원카 뽑기 싫은데 나는 뽑고 싶지 자 3위 오니가시마 습격키드입니다 로저 카운터라고 합니다 오니가시마 습격키드 오니가시마 시리즈 류피와 로우와 키드가 나왔을 때 키드가 가장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알고보니 까보니 시간이 지나고보니 키드가 진국이었다 네, 라는 평들이 많아요 키드의 장점 스킬 돌려놓고 보물지역에서 짱 박혀있으면 접근하기가 힘들다 공복빅맘이랑 비슷한데 오히려 공복빅맘을 넘어서는 습격키드라고 하네요 네,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제가 뽑은 캐릭터는 아니라서 실감할 수 없지만 한번 뽑아보고 싶다 궁금한 캐릭터이네요 내가 지금 가장 궁금한 캐릭터가 습격키드하고 가두속봉 가두속봉 뽑아가지고 진짜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네, 키드 돌리기 기술 근데 진짜 피하기가 쉬금 검수가 저거 근데 좀 때릴 수 있던데 키드 자 다음 검은수염 여전하다 검은수염의 장점은 정말 여전하다 지금 최근에 또 뽑기 나왔었죠 그리고 하비형 봉캐가 검수 2분데 아직도 여전하다 습격키드 잡을 수 있어 검수 검수로 잡았어 근데 검수가 그래도 블랙홀 쓰면은 네, 다 나가 떨어지고 원컴 나요. 네, 여전한 검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5위, 네 원바로의 베스트 좀비 우리 가드 소풍입니다. 가드 소풍, 자가드 소풍, 네 완벽하게 원바로에서 절대 좀비로 자리하고 있고 몇한두 번인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랬지. 그지? 아 이게 진짜 짜증 나더라고. 스트레스 받아요. 상대하면 상대하면 스트레스 받는 캐릭터 두개 있거든요. 가두섭하고 페루씨 와 가두섭하고 페루도 진짜 짱나더라고 와 그래서 우리 절대좀비 가두섭이 5위의랭크입니다아 근데 나는 가두섭이 이렇게 높이 올라갈건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다 라는 부분이 조금 자, 놀랍긴 하네요 자 6위 공복 빅맘입니다 득점자고 스킬 괜찮고 조금 여전하죠 공, 공빅도 여전히 괜찮은 캐릭터라고 볼수 있어요 뭐 다시 나오면 뽑기에 쓸수 있다 없다 아, 없다 7위 오니가시마 습격 류 루피입니다 자 딜이 잘 들어가죠 보스전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류피예요 류피 자 류피고 그리고 오니가시마 습격 루가 8위에 랭크됩니다 루만에서는 최강캐라 그래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나와서 이번에 생각보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스격 시리즈가 별로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키드가 증가를 발휘하고 로우가 아, 루만에선 최강이라고 하고 루피가 딜잘 들어가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가지고 오니가시마 시리즈 세 개가 다 1위에서 12위까지 안으로 랭킹이 될,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사왕 샹크스 9위입니다. 옛날에 한창 합의천을 진짜 원바로만 했을때 사왕 샹크스가 1위 절대 1위를 딱 갖고 있을때가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고인물들이 많이 생겼어 게임에 게임에 고인물들이 많이 생기면서 상크스의 그리폰 피하는게 어려운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왕 샹크스가 1위에서 9위까지 떡락을 해버리는거죠 원래 신상이 항상 1위에서 3위 안에는 항상 있었었어 근데 이제는 9위까지 떡낙해버려서 마음이 좀 아프네요 자12 드레스로자 조로입니다 드레스로자 조로 장점이 뭐다? 스킬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래서 뭐번네봉송에쫙 날아가면은 어 이제 100 랩 100이면 얘도 원킬이 많이 나는지는 모르겠어 사실은 자 다음 CP0 로브로치입니다용 로건 한번 쓰면은 명존스에 지대로 들어가고 상황에 따라서 원킬도낼수 있는 1대1할 때 굉장히 좋은 캐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하죠 괜찮은 캐릭터 같아요 내가 봐도 지금 봐도 괜찮은 캐릭터 CP0 로브로치 굉장히 괜찮다 오 드조로 원킬 생각보다 잘난다고 합니다 드조로 1 0 0까지 올려도 괜찮을 것 같죠 자 12위 전성기 몽키디 가프입니다 네, 이게 천내기가 가능하대 스킬 썼을 때 네, 가프가 있기는 한데 아직 적극적으로 쓰고 있진 않지만 전성기 몽키디 가프 천내기도 좋고 방어도 잘 되고 굉장히 잘 버텨주는 캐릭터다 자 이렇게 2021년 8월 우리 원수 아카이노를 맞이하기 전 최신판 원피스 바운티러쉬 캐릭터 순위표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지금 조금 주목해볼 점은 골드로저의 카운터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오뎅 1위로 올라간다 왜냐면 득점력도 굉장히 좋고 공격력도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뎅이 1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주목해볼 점 오니가시마 습격키드 습격, 리, 습격 키드. 자 습격키드가 골그로저의 카운터로서 3위까지 아주 와이 내가 봤을 땐 조금 놀라워 이 결과가 각광받는 캐릭터 주목해볼 부분이다 3위까지 랭크가 되었으니 그리고 검은수염 여전하다 4위에 랭크 됐고요 그리고 최강 좀비 가두소 5위 랭크 그리고 공비 여전하게 잘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오니가시마 시리즈 류피와 로우가 7,8위에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사망 샹크스 9위까지 떨어집니다 떡락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지만 그리폰을 피할 수 있는 유저들이 어쨌든 고여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왕샹크스의 그리폰을 피할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9위까지 떡락낙을 하게 되네요 씁쓸띠 검은수염 스킬 좋아? 네 좋아요